김밥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콤플렉스에 가면은 김밥 재료를 이렇게 아, 이 봉지 안에 다 살고 있습니다. 김밥 준비 한번에 오케이. 그래서 김과 그 다음에 햄, 맛살, 단무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조금 추가로 할 것은 단무지와 우엉 이런 거 있거든요. 요것만 추가하고 계란 지단만 붙여서 싸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시락을 싸서 어린이 대공원을 까합니다 계단 지단은 여기다 줘 이렇게 여기다가 붙이는 드만 좀 처음 봤습니다. 응. 네모란거 하나 사려야 되는데, 얘더 좋아. 주소를 오래 하다 먹으면좀 지혜로워지고, 이렇 맞는 호라이 팬이 맞네 얘기야. 맞는 호랑이 팬이... 내 마음과 다르게 너에게 상처를 줬으니 사랑한다는 말 저도 부족했던 너에게 내가 너무 잘못한 것같아 너와 나의 다른 생각이 결국엔 우리를 서로 갈라섰게 만들었어 근데 왜 이래 말은 해 줘야 하는데 <웃음> 내 마음을 아지 않았다고 기래가 시이수록 니가 네. 보고 싶어 다너 네. 네. 네. 이렇게 진다면사없 네. 네. 네. 그리고 오이 기초 재료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다릅니다. 오, 소금 많이 들어가네. 음. 김밥 동지로 김밥을 넣은 특이한 간증을 가져오는 김밥 동지가 김밥이 잘 싸린다고 합니다. 오다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에 붙여 떨어야. 여기 파는 건더짠 어? <웃음> 파는 건더 짠데 집 보통 집 김밥들은 싱겁거든. 너네 김밥먹 상관없는데 진짜 맛있다. 대박. 응. 응. 응. 오이 양념 너무 쏙 뜨는 거. 자들갈라려면 통에다 넣어야 되나, 김밥을? 저 진짜 통, 진짜. 일단 따놓고 나 라면을 줘야지. 응. 그렇 언니가 저배 쪽에서 와주 타고. 응. 밑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야 안 벌어지거든. 응. 근데 그 위로 이렇게 올려놨나 근데 다 벌어져 버렸어. 응응. 응. 싸서 을 때. 응. 어떤 사람은 풀을 풀을 붙이도 끝에다 밭풀로 이렇게 붙여놓거나. 붙여도 얘가 응. 이제. 잠깐 사이에도 수분이 나가. 아, 그 열어도 얘가 입벌리도. 시얼이가 피도 구만 근데 그거를 그냥 앞으로 보게 해놓으니 걔가 와면 쫙빠지지 음. 이걸로 꽉꽉안 눌르고 했으니. 음. 잘 썰어지다. 뭐. 그냥 포기해가지고 시간 좀 포기해가지고 얘는 김밥 천국 이용했대. 거기서 싸갖고 싸서. 그렇지. 막 애들 어디 뭐 싸주고 할 때. 응. 그래서 애들한테 미안하다고들. <웃음> 그때 또 바빴으니까 일하면서 하니까. <웃음>